오늘은 종이를 좀 특이한 종이로 해볼게요. 이 종이는, 일반 화선지가 아니죠? 매접지 비슷한 종인데 어쨌든, 이 종이에는 밑에 깔판 안 갖고 해도 돼요. 어저께 제가 그림 그렸는데, 보이시죠? 여기다 한번 좀 작게 써드려 볼게요. 붓에 뭐가 붙어있었나 봤더니 모기가 왕모기가 붙어있었네요 붓을 완전히 풀지 않았습니다. 좀 갈라지는 상태에서 어떤 느낌이 날지 한번 해보죠. 가르칠 교자로 시작되네요. 질감이 종이의 질감이 달라질 때는 <웃음> 참그 조절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. 물론 이종이라 쓰시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보통 때 쓰실 때는 나처럼 쓰시면 됩니다. 가르칠교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걸 따라서 하게 만드는 것 거. 똑같은 거두 가지가 있죠. 그리고 이거는 손입니다. 손으로 때로는 때리,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바라잡아 주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가르칠 교자의 모습이죠. 자, 이런데 가늘고 있다 굵어지는 거 이런 거 연습하셔야 돼요. 가늘다 굵어지죠. 가늘다가 굵어지죠. 이런 거. It's done. 잡을 획, 포획할 획. 뭘 잡느냐면은, 자, 이것이갭입니다 자, 사냥가서 포획을 하는데, 사냥갈 때 우리가 데리고 나갔던 동물이 바로 개입니다. 아주 옛날부터. 개는 사냥을 도와주는 데 선수죠. 뭘 사냥했냐면은, 여기 새축자가 나오죠. 새를. 그래서 활로 쐈다거나, 그럼 떨어졌을 때 개가 물고 오죠. 이건 손이죠. 물론 사냥할 때 손도 필요한 것이죠. 자, 린 자가 나옵니 어휴 이 사람은 뭘 포획했냐면은 기린을 포획했네요. 물론 이 기린은 창경원에 있는 그런 기린이 아닙니다. 아창경원이 뭔지를 <웃음>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. 우리 어릴 때는 동물을 창경원에서 구경했거든요. 지금은 동물원이라고 그냥 표현해야겠죠. 기린 이 기린은 전설에 나오는 용과 같이. 상서로운 동물을 뜻합니다. 그래서 아주 재능있고 뛰어난 종자의 사람을 길이나 이렇게 보죠. 꿈틀꿈틀하는 이런 걸잘 보셔야 돼.